환산질량 이체문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개의 운동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완전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. 이체문제는 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. 이 문제의 해를 구하는 첫 단계로 개의 운동을 질량중심 운동과 질량중심의 상대적인 입자의 운동으로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음을 알아볼 것이다. 두 입자의 상호작용의 위치에너지는 오직 둘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한다. 즉, 두 위치벡터 차이의 크기에만 의존한다. 따라서 이런 개의 라그랑지안는 다음과 같다. 이때 그림처럼 r equal r1-r2를 상대적 위치 벡터라 하자. 그리고 원점은 질량 중심에 있다고 하자. 즉, 이두 방정식으로부터 다음 관계를 얻을 수 있다. 이것을 식 1에 대입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. 여기서 다음처럼 정의된 m을 환산질량이라 한다. 즉 위라그랑지안은 고정된 원점의 대칭인 외부장 UR에서 운동하는 질량 M인 입자의 라그랑지안과 형식적으로 동일하다. 따라서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운동문제는 주어진 외부장 UR에서 단일 입자의 운동문제와 동등하다. 이 문제의 해 r2 펄 r t로부터 두 입자의 각각의 경로 r1 펄 =R1, r1 t, r2 펄 r2 t는 식 1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.